안녕, 친구들. 친구들! 나는 라니, 나는 고양. <웃음> 여러분,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다들 보셨나요? 김수영과 서예지의 비주얼 폭발이었던 드라마였죠? 스토리도 탄탄하고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고문영 패션 예. 총집합!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궁금하셨을 겁니다. 어쩜 그렇게 예쁘고 찰떡인 옷들만 입고 나올까 하고요. 모두들 주목하라고, 서예지 패션이라고. 그럼 시작합니다. 태극포탑. 먼저 기자회견부터 시작해볼까요? 기자회견에서부터 미모 뽐내주신 서혜지씨 얼굴 크기 실화입니까? 김수현씨도 얼굴이 작다고들 하시는데 서혜지씨는더 작은데죠? 신생아 얼굴 크기 아니냐고 이쁘요. 이날 서혜지씨 정말 세련미 넘쳤죠? 화이트 러플 장식과 소매끝 배색이 더욱더 세련되게 만들어준 점프수트에 롱부츠를 신어서 클래식하면서도 엘레강스한 느낌을 냈습니다. 겉보기엔 원피스 같지만 이거는 점프수트라는 반전까지 서혜지가 착용한 제품은 셀린의 2020S. S 레디 투 웨어 컬렉션 제품으로 가격 미정 훌쩍장이 셀린네라고 하지만 벨트는 굳이의 홀스빌 레더 벨트라고 너가 말안 해줬으면 벨트도 셀린네인 줄 알고 넘어갈 뻔했어 컬렉션의 에이, 그, 제품과 그, 비슷해서 깜빡 넘어갈 뻔고마워고 이런 디테일을 잡는 건 기본이라고 포착. 화려한 꽃무늬 패턴과 오른쪽 어깨에 크게 부푼 퍼프 디테일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원피스는 미니 기장으로 서예지씨의 큰 키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었죠. 잠깐! 고의 레알 TMI! 서예지의 키는 169라고! 정말 크다고! 색상과 패턴이 자칫 할머니스트일 수도 있지만 어깨 디테일이나 허리 드레이프 등을 잡아서 촌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제품은 마그다 부트린 원피스로 제품명은 르아브르 드레스라고 가격은 무려 162만 9천원 이라 고문형 다운 가격이야 사진 속 가방은 플레이노머의 마이크로 캔디백으로 가격은 159,000원이라고 나 이거 일지가 들어서인지 하이엔드 브랜드인 지 알았다고 나도 나도 알고보니 착한 가격이라고 함께 착용한 귀걸이는 수별 브랜드의 티어드롭 이어링즈고 가격은 178,000원이라고 후덜덜 가방보다 음. 비싸다고 태각포착이 선글라스와 귀걸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작길래 선글라스 크기가 저렇게 큰 거죠? 기절 정말 <웃음> 완전 소두라고 카리스마 뿜뿜하게 만든 선글라스는 프로젝트 프로덕트의 브랜드 제품이고 제품명은 화면에 이것이고 고문형은 화면에 이 컬러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쉐입의 드롭 귀걸이는 브랜드 마니에피에디의 폴링 레인 이어링지입니다 제품명도 디자인만큼이나 분위기 있네요 분위기 있다고 사각형 포착 프릴이 화려하게 달린 퍼프소매 재킷에 허리를 조이는 레더벨트를 착용해서 그녀의 개미 허리와 얇고 길쭉한 다리에 실루엣이 나오게끔 완성시켰습니다. 서혜지씨의 모든 장점을 부각시킨 스타일링 같습니다. 서혜지가 착용한 재킷은 민주킴의 퍼피슬리브 재킷이라고 참고로 이거 원피스 아니라고 가격은 51만 5천원이라고 함께 착용한 벨트는 로에베의 오비 레더벨트 제품으로 가격은 122만원이라고 고라니 TMI 민주킴 브랜드는 판타지 새로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브랜드라고 디자이너 김민주는 넷플릭스와 레터포르테가 공동 제작한 넥스트 인 패션 서바이벌에서 우승한 디자이너라고 민주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똑똑히 기억해두라고 서예지의 선글라스는 홍홀의 아방쿠리의 라인 사진 속이 제품으로 가격은 44만 5천원입니다 귀걸이는 이에르로로의 노아이유 제품입니다 가격은 28만 8천원입니다 또 그녀가 든 가방은 조이그라슨의 마고 크로스 바디 제품으로 가격은 398,000원입니다 태각포착 극중 서예지의 패션은 현대극 여주인공에서 찾을 <목소리> 수 없는 느낌이 있는 의상들을 많이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서예지 패션을 모두 파헤쳐서 볼 거라고 앞으로 나올 무수히 많은 착장 정보를 모두 모두 기대해달라고 <목소리> 그럼 우리 이편에서 만나요 안녕 <목소리> 안녕고 구독고 구독고 좋아요고 좋아요고 구독고 고 좋아요고 고 좋아요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 구독, 구좋아요구 구독, 구 구독, 구 구독, 구구구 구독, 구독, 구고구구구 구독, 구구